제 공휴일이어서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같아 다들 어떻게 연휴를 보냈는지 너무 궁금해. 나라는 어제도, <웃음> 어제도 진짜로 일요일 했는데 뭐 그래도, 그래도 뭔가 기분만은 조금 뭔가 좀 여유로운 느낌으로 있었던 것같아 트위치는 오늘은 송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 아, 잤어요. 굿. 잠만한게 없으니까. 음. 아, 오늘 계약해버렸다. 아, 어때, 오늘 계약. 맞아, 계약한 분들 되게 많겠다. 목소리 예뻐서 나라, 여유 아, 감사합니다, 민수님. 코타리님 와! 이0 0 0원에 감사합니다. 와. 간식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 누워있었죠. 와, 이게 최고지. 이게 최고지. 감사합니다, 뿅. 냥, 냥. 우리 유튜버 지금 돈의 알람이 일단 안 뜨기는 하는데, 일단은, 일단은, 좀 이따 좀, 방송이 정리가 되면 은 다시 한번 띄우도록 할게! 코튼이니 감사합니다! 뀨! 나라 언니, 송이 언니 무슨 새예요 알려줘! 트위터로 나누고나 아주아주 바빠서 그래가지고 나오는 못하는데 꼭 물어봐주고 이번주 내로 응원봉 완성하니까 보낼거거든 그때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성이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불렀던 실패한 샤이닝스타의 8대 불결 사이 녹음실의 유령! 우리 뉴멜로디의 멤버 송 와. 라라라라라라라라와 진짜 송이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양송이입니다 와! 아 근데 내 방송 안 봤어? 우리 원래 날방은 반말 무대거든 아 바, 반말? 바, 봤는데 막상 하려니까 무서워서 아 바, 방송에서 반말이라니 <웃음> 아, 안녕. 송이야. 방송에서 반말을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반말을 마구마구 할수 있게 될 거야. 금방 적응을 할수 있어. 와, 송이 귀여워. 와, 그러니까. 안녕. <웃음> 완전 귀여워. 드디어 송이가 오다니. 드디어, 드디어. <웃음> 그래서 와, 오늘 이제 송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 송이 그동안 뭔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뉴멜로디가 자주 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웃음> 이렇게 날씨도 꾸준나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너무 너무 고마워. <웃음> 맞아. 아까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 응. <웃음> 방금 번개 <졌어. 웃음> 어! 방송이 끊기면 어떡하지? <웃음> 이렇게 그, 그, 그런 거야? 이런 선분 번개 굉장히 방송이 약한데 큰일 났데 <웃음> 오늘 뭔가 사실 날씨 때문에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거 소리 들어갔으려나? 안 들어갔을 안것 같은데 들어갔겠구나. 천둥이 쳤네! 와. 지금 계속 치고 있어 우산 가져왔어? 아니 나좀 씌워줘 <웃음> 진짜 안 가져왔구나 번개! 해 <웃음> 아까 우리 스텐마이하고 막 녹화할 때도 우박 같은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더니 <웃음> 귀엽고 지금까지 비가 계속 계속 내리는구나. 여기도 와. 번개 쳤대. 와, 다 오는 건가? 세상에. 아 이제 방송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네. 역시 귤립 능력자. 우와. 와, 아 돈에 돈에! 돈에 띄워주세요 그러면! 손해! 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방송사고가 아닌 거야? <웃음> 보통 라디오는 이렇게 말안 하면 방송사고던데 <웃음> 하지마! 일단은.. 아, 민터 이로이송님! 천원 <웃음> 도내 감사합니다! 뀨! 뀨! 뀨!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날터뷰를 진행을 음. 해보도록 할게. 음. 지난주에 사실 나라가 불렀는데 왜 이제야 나왔어? 헤라랑 시아랑 벌써 다나오고 심지어 번개차. 칼리온배 이사님이랑 빅제이 교장선생님까지 나오셨는데 왜 이제야 나온 거야 송이야. 아니, 나 그거에 대해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전에는 나라 너가날안 불러줬잖아. 그리고 나도 저번주 방송 봤는데 나는 여기 라이브 나간다는 얘기를 아예 못 들었어. 빅제이 교장 선생님이 처음부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본인이 나가신 것 같아. 근데 계속 천둥 친다. <웃음> 무섭다. 어, 나 천둥 되게 무서웠는데. 아니 어쨌든 나도 방송 보고 원래 내가 게스트였다는 걸 알았어. 왜? 한번 있어봐 이로이님3촌원많 감사합니다 <!트>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는데 천둥은 좀 무서운 것 같아 맞아 뭔가. 무서워 그치? 응.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음, 근데 나는 뭐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웃음> 내가 갖고 있는 곰돌이 타라고 대화도 좀 하고 혼자 카메라 앞에서 표정 연습도 하고 그냥 집에 박혀 지냈어 와 너가 말할 때마다 번개가 치고 있어 지금 <웃음> 아 너무 너가 말할 때마다 지금 번개가 계속 번쩍번쩍하네, 되게. 어쨌든 너가 말할 때마다 그 주변에서 <웃음> 검은 오로라 번개가 치는 것 같아. 너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였잖아. 요즘에는 안 해? 나라 도 그동안 내 채널 안 봤구나. 나 채널 신지좀 됐어. 아... 왜? 음, 아니... 생각보다 사람들 관심이 너무 커져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쉬고 있어 아 그러면 나 주지 아니면 우리 나방 채널 홍보좀 해주지 아그 생각은 못했네 음 그래도 내 방송 보던 사람들은 이미 너 채널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럼 네1 0 0만 구독자 중에 이미 우리 사람은 다 왔다는 거야? <웃음> 그... 그런가봐 아 너무해 <웃음> 그러면 채널 다시 할 생각은 없어? 음.. 유튜버도 연예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 영상 뒤에서 기획도 하고 사전 촬영이나 라이브 준비도 해야 하고 게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기대에 더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늘어나서 음..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짐처럼 느껴지고 그게 나한테 너무 무겁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준비가 될 때까지 아직은 다시 할 계획은 없어 근데 지금 바깥에도 분위기가 무서운데 나 때문에 방송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나? 아니야 그러면 어,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게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 성희에게 나라란? 음... 내가 정말로...